게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1의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변화의 과정 안에 있고 그것을 발전한다고 합니다. 사실 발전한다는 그 자체는 세상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있는데 제1의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만이 모든 것의 제일의 원인이요 과정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서 원인으로 가든 원인에서 결과로 가든 모순 없이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볼수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제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인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지키는 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킨다와 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것의 차이부터 성경 안에서 용례를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함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칸들을 막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시고 그대로 행한 것의 결과가 방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 시판때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입기 40장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원인자인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제일의 원인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암으로 완성될 때그 뜻과 행암으로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그 의미는 주시해본다 보호한다 붙들고 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해보고 유지하며 지속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봉 27장 54절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지킨다 할 때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을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네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네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자신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땅곧 가난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함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해보고, 그 언약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을 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들을 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출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순서는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뇌위기 18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완이라 그때나 이후에나 지금도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큰 오해가 있는 것 중에 구약은 행위를 강조하고 신약은 오직 믿음만이라고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자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역시 시간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신 것입니다 구약은 이랬다가 신약은 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주제가 되든지 항상 그것에 시작되는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을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지킬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려건데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려건데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장소가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먼저 행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배우고 그 다음에 지켜라입니다. 행하라는 순서적순서상 마지막이 행하라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연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서적 원리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의 말씀을 행하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젠그 앞에 듣고 배워 네 마음에 받아 계속 지켜라.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뺀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이 근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근거도 그러합니다 11개야 17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의 선포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에 내 윤리를 쫓으며 내규례를 지켜 진실이 향할지인데 그는 의인인이 정령산이라 나주여와의 호 말입니다 개인이나 지도자나 한 국가에 흥하고 망하는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고 계속 마음에서 지켜나가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켜라 개명을 지키는 것이 구약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암송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조건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것입니다 그리고 1 0 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심이 이러십니다요한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존 이라는 단어는 헬로우 언어가 지킨다는 것과 의미가 단어 자체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지키신 것처럼 그들도 지킬 때그 지킨 자들을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상상은 그는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행위를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지켜 그 다음에 행하라입니다. 모세를 시작으로 선지자들의 선포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봉 12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받아들여서 쌓아 나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마음에 쌓아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과 일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에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듣음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에 받아 붙들어 보존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즉말씀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 배움으로 내면에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니 그것만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에 쌓여 나가면서 행위라는 결과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자연원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봉 7장 16절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 드리고자 하려면 그 행위의 원인이 하나님인가 자신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택해서 교육과 훈련으로 되어진 행위는 그 행위의 원인은 자신이 될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사람이 출생, 그때부터 개인의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맞춰질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1의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열린 귀로 듣고 자신의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그 제일의 원인인 하나님에 의해서 행위라는 열매까지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